선생님 고기는 잘 잡혀요? 여기 자리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던데요 어? 당신 미쳤어! 세상에나 병기통에 물고기가 있다고 낚시를 한단 말이요? 젊은 사람이 에이구 쭈쭈쭈. 가까운 병원에 가보쇼 당신은 분명히 정신병원에 입원할 거요 와 선생님! 드디어 정신을 되찾아가는군요 조만간에 퇴원을 해도 될것 같아요 좀만 힘내세요 파이팅! 미친 에휴 좋은 낚시터를 빼앗기는 줄 알았네 이제는 별거지같은 날파리까지 모이네 이야 여기가 소문으로 듣던 명당살인가봐 그러게 말이야 미끼는 뭘 쓰는 거지? 음... 어쭈고리 당신들! 이 자리 내 자리야. 넘볼 생각을 하덜덜망. 자 어디 한번 나가볼까나. <웃음>